괜찮아 할수 있어 도닥도닥도닥톡톡톡 도다, 도다, 도다, 하느님이 아, 네,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힘힘힘 주시는 우리 주님 차야해 하늘 바닥 에 모두 모두 외쳐라 예 예+ 예옝옝 예, 예, 예. 괜찮아 할수 있어 도닥도닥도닥톡톡톡 도다, 도다, 도다, 하느님이 아, 네,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